내으로들면아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이거 있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야 있는 거 애, 밑, 맞지 음. 있는 거 있는 거응응나 듣는 거 아니야? 응아 들어 진짜 아아아 이거 실아 엄마 아거아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 있어, 있어. 진, 여기다 같이 정리해 이렇게, 우리. 있어, 있어. 야, 야, 어이, 어이, 어, 어, 어, 씨. 빈거 아니야, 다시 살아. 어? 거야, 아니, 여기 봐봐, 봐봐, 봐봐. 아, 됐어. 아. 뭘 그렇게까지 해. 어, 따라, 따라서. 응. 아까 지퍼했던 어, 거잖아. 저길름 떠버린대, 너거 어, 너지있길데 <지포> <웃음> <웃음> 딴 거야, 땄어 어떤 거? 아,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없는 거, 없는 거. 야,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어. 진짜 땄다. 나안 먹을라 그랬는데 땄다. 내 네,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자, 이거 땄다. 어? 이거 지금 내가 아빠에 너 어, 삼촌에 랜선 랜선 데이트 중 아니요 에 랜선 스무 짜리 야야야 어... 아니야 이제 지 치안... 아빠 야 삼촌 몸이 어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어아 <웃음> 아니, 어차피 꾸, 꾸겼다고 꾸겼어. <웃음> 어, 이가 없네. 진짜 <웃음> 야, 아, 야, 야, 그거야. 네, 올려야